여기는 샹하이 푸동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입니다. 상하이 공항은 환승할 때도 입국하고 출국을 다시 해야 돼요. 물론 짐도 다 찾아야 돼요. 이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이거 이거 패턴 없었어. 자, 트랜스퍼 비자. We have a s t k e r Can okay, you tell m w s e We have a connecting well. flight from Singapore, from Singapore. to the m o n Which a r e is i n g a p o r e airline? This cannot c h e c k in for you. You need to go to the Singapore uh, to take up y o b a g g a g n check i n again. 라운지는 싱가포르 항공화 라운지가 없어서 에어 차이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웃음> you know how many minutes t a n be? 5 minutes. 5 minutes. 5 minutes.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보딩패스 맡기고 진동벨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보딩타임 때문에 샤워는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요. 83,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어. 도보비 어머니. 여기 이렇게 화장대가 숨어 있어요.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음, 열면은 이렇게 등도 있고,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막 화장품 같은 거 올려놓고, 화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수납수 있는 공간이에요. 역시 문을 열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휴대폰이랑 카메라 같은 거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거구인데 이렇게 거구인 여자가 앉았는데도 옆에 한 명이 더 앉을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거 2인용 시트 아니고요. 1인용 시트 맞아요. 진짜 넓어요. 대박. 나중에 이 침대 만들어서 다리 뻗는 공간이 있습니다. 얘는 엔터테인먼트 리모트 컨트롤. 이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도 할수 있고요. 사물함을 열어보면 헤드셋이 하나 들어있어요. Uh, active Noise Cancellation Headphones 노이즈 펜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얘는 push to Release 그리고 음. 이렇게 음. 식탁이 음. 나옵니다 안전 벨트를 했는데 지금 이게 되게 뚱뚱해요 완청 <웃음> 완전해 <좀> 보이는데 야, 아, 냥 해서 워터 Hi. Good evening. o o e n n i e Wow, you speak Korean. Right. <laughs> so, this is the menu for tonight. For tonight. Yeah. So you want to have your meal after we fly off. u h h -huh. You want to eat before we land. Okay. We so have a bit of time to rest.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Yeah. k okay. okay. This dinner for Singapore to Shanghai. Hold the n a t r a l s first. Tighten it. And this breakfast. from Shanghai to Singapore which I t r y today y e a h o i do you want have something to eat before you sleep? After sleep yeah. oh, please. Yeah. After sleep, y yeah. o a h a r e around like uh, now it's 12 it's like It's 3.30 in the morning, yeah. than, two -two. Yeah, can you wait a e c o n d Do you want t h eat now? Or do you want to eat in the morning? I think I should eat at 3.30 in the morning. Yeah, it's okay after sleep. After sleep, is it okay? s u r e Which one would you like to have? We want to have American a breakfast. American breakfast? Yeah, for two of us. If you sleep, d you want me to wake you up? Yeah, please wake me up. Thank you. Thank 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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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 한마디 컴트 싱가포르 싱가포라 반갑다 웰컴트 싱가포르